안녕하세요. 니나예요. 누구예요? 아유리. 아, 아유리. 반가워요. 자, 오늘은 제주도의 길밭에서 큰 그림 이야기 성경을 읽어 보려고 합니다. 큰 그림 이야기 성경 2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해요. God's promise is explained.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일까? 한번 넘겨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좀처럼 믿을 수 없었어. 우리는 주님을 보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기뻤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단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볼수 있었지만 왜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셔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헉! 이게 뭘까? 예수님은 오래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책을 펴셨어 예수님은 모세가 기록한 책으로 시작해서 선지서들과 시편을 계속 설명해 주셨단다 아유라 귤 하나 따줄까요? 우와 이거 하나 따 봐야겠어요 여기 한번 따 볼게요 이것딸까 그거 둘셋 앉아주세요 네 까줄게요 여기 앉으세요 어. 그래요? 나도 요 음, 배꼽같이 생겼네 까보세요 아니요 이쪽으로 깔까요? 하나, 둘 아, 이 간지 할수 있어 자, 까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책에서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것을 모두 보여주셨어 아, 이게 거룩한 책이구나 예수님. 누구라고요? 그래요. 지저스. 지저스 하나님. 지저 예, 하나님. 그래요. 한번 볼게요. 이게 뭘까? 하나님의 거룩한 책 안에는 예수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설명이 많이 있었단다. 헉, 그렇구나. 이게 다 뭐예요? 피. 어린 양의 피예요. 이건 문지방에 바른 피예요. 헉, 그랬구나. 여기 손에, 예수님 손에 피도 있어요. 어떡해. 아야, 아야. 음. 하나님의 거룩한 책 안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한 생생한 설명도 많이 있었지 우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알려주셨대요 와 이게 뭘까? 쎄! 아유리가 고마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책의 내용을 듣고 읽으면서 놀랐단다 전에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어 우리는 주님을 보았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책을 읽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 아유라 책을 한번 펴 볼게요 하나 둘짝 짝. Open the book! Open the book! 뭐라고요브브 브? 바로 여기!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을 보았다 아 그렇구나 거룩한 책, 거룩한 책에서 주님을 보았대요. 그 다음, 와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 지저스. 누구라고요? 예수님, 제자. 와우, 주님. 맞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할 날이 오고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자세히 가르치셨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대신 예수님에 대한 글을 읽게 될 거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 하나님의 거룩한 책은 사람들이 믿게 하고 우리는 주님을 보았다 라고 말하게 한다는 것을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도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거야 기쁠 때는 어떻게 하죠? 신난다 그래요. 기쁠 때는 신이 나요. 네. 우와! 여기 성경책에 어 누구예요? 그래요. 여기 주님이 보이니? 주님이 보여요? Do you see the Lord? 주님이 보이니? 여기! 주님이 있잖아요. 이책 안에 주님이 있네. 여기도 주님, 여기도 주님이네. 주님! 해보세요. 주님, Lord. Lord, The Lord. 힘든 때도 있었고 행복할 때도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에 대한 큰 그림이란다. 헉, 그렇구나! 그렇구나. 어, 신난다. 자. 허, 아유라, 여기 보세요. 23부가 끝났어요. 와, 왕, 왕, 왕, 왕, 왕. 그래요. 이렇게 23부가 끝났습니다. 다음 24부에서는 하나님의 새 나라가 넓혀져요 God's new kingdom spreads 아, 뉴킹덤 하나님의 새 나라가 넓혀진대요 어, 어떻게 넓혀질까? 아유라 어떻게 넓혀질까? 옳지 어? 그래요, 궁금하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해요 모두들 안녕 안녕!